예,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하신 내용은 그런 거 있죠. 그 카티아 어셈블리 파일을 이제 카티아의 드래프팅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시죠. 그런 다음에 dwg, a u t o 파일로 내보내기 하면 그 어셈블리 파일을 구성하는 각 단품별로 이제 블록화 돼서 내보내기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어, 카티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셈블리 파일을 드래프팅 처리한 다음에 어, 옵션 설정을 통해서 뭐부품별로 블락화 시켜 가지고 캐드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그런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우회적 방법을 사용해서 블락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우회적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어셈블리 파일 자체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 오버로드 프프티 기능을 활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셈블리 파일을 단품으로 변환한 후그 변환된 단품을 활용해서 이제 그 단품별로 이제 블락화 시켜서 내보내기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어셈블리에서요.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어, 복잡한 어셈블리 파일을 쓰기 보다는 간단한 예제 파일을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지금 여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부품 구성되어 있는 어셈블리 파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시다 보면 신작업을 하신다든지 기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방향이 막 틀어지면 나중에 도면 작업에서 방향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육각형 누르셔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네임드표 있죠 요거 누르신 다음에 뷰를 하나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일단 지우죠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 도면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도면을 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방향 맞추시고요 add 누르시면 새로운 카메라 뷰가 하나 생성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 설정 뭐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막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 치면 더블 클릭하면 해당 방향이 됩니다 물론 방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서로 방향을 세팅한 다음에 모디파이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뷰설정에 현재 보고 있는 방향이 재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뷰 설정 하나 해놓고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제가 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을 어, 몇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만든 신을 가지고 등각 뷰를 내리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등각 뷰를 내리고 이 등각 뷰를 내린 등각 뷰 있죠 이걸 이제 비율 뷰표시해 보시면 서포저 어, 슈퍼 포즈 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뷰와 뷰를 겹치는 겁니다 각뷰 마다 가지고 있는 원점이 따로 있겠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요 C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 툴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뷰 설정 해놓으시고요. 인엔스 신이 있죠? 누르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면 파셜 신이든 풀 신이든 상관 없습니다. 요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해도 조립도 만들 때 많이 쓰시죠.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올 겁니다. 방향 틀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 감추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걸 할까요? 캡사이드 케이블, 요거 있죠? 요거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 이름, 신이 만들어졌죠? 근데 요것도 이제 헷갈리시니까 요거 프로프티 들어와서 요 이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프로프티에서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신 이름도 같이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있죠? 요걸 노, 어, 연두색 있죠? 얘를 보겠습니다. 다시 신 들어왔어요. 다 하이드 하고요 얘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아, 얘였나요 이거 있죠? 보이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이름 그대로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있죠, 캘리퍼 하우징 있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씬, 오케이. 그다음에 전체 다 선택하고요. 선택할 때는 처음 거는 찍으시고 쉬프트 키 누른 채마지막거 찍으면 됩니다. 하이드하고요, 하우징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오죠. 이번에 까만 거 있죠. 아, 요거 이름 바꿀까요? 컨트롤 C, 컨트롤 보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까만게 여기에 음. 캘리퍼 축 케이스 고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C 나고요그 다음에 전체 다 감추고 얘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오죠. 똑같죠. 프라프티 들어와서 이 부분을 컨트롤 C 그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4네 개의 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정할 거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4 네 개의 신을 가지고 도면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파일 유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어, 도면의 사이즈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죠. 자, A2 용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등각비율을 내리겠습니다. 네, 등각비율 내리는데, 자, 툴에 옵션이 안 보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뷰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뷰 밑에 이름이 붙죠 그리고 스케일이 붙습니다 자 그게 어 굳이 캐드 파일로 내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 메카니컬에서 드래프팅 있죠 그 다음에 뷰에 보시면 어디있죠 어 제너럴 인가 레이아웃에 보겠습니다 뷰 네임하고 스케일 팩트 있죠 요걸 꺼버렸습니다 꺼고 작업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등각 뷰 있죠 안 뜨시면 뷰 해보시면 요거 누르면 되죠 등각 뷰 요거 누르고요 이쪽 창으로 넘어옵니다 창과 창 사이 왔다갔다 할 때는 컨트롤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첫번째 뷰 만들어놓은거 있죠 찍고 형상 아무데나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렇게만 넘어올 겁니다 됐죠 자 요거 하나 옆에 치워놓고요자 두번째 누르고 컨트롤 탭 두 번째 신 찍고 형상 아무데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 작업해 놓은 게 넘어올 겁니다. 자 이번에요. 똑같이 반복 작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 아무데나 클릭 또 내리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겁니다. 찍고 형상 아무데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개의 어떤 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뷰들을 겹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보통 어셈블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어디에 설정이 되죠? 첫 번째 단품 있죠? 첫 번째 단품의 원점에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죠. 얘는 여기가 원점이고요. 얘는 원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얘는 원점이 여기 있죠? 각 뷰마다 원점이 따로 설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느 걸 기준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예, 각각 겹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예, 빨갛게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거를 빨갛게 해놓으시고 겹치셔야 됩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해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어, 잘안 보이시나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view posi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슈퍼 포즈 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뷰와 뷰로 서로 겹치는 겁니다 하고 대상 뷰 있죠 빨간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겹칠 겁니다 계속 반복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슈퍼 포즈 빨간거 클릭 다시 한번 얘도요 슈퍼 포즈 빨간거 클릭하면 이렇게 겹쳐질 겁니다 그렇죠어 색깔을 뭐 단품의 색깔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으면 요뷰다선택하시고요 찍고 쉬프트키 누른 채마지막거 찍으면 되겠죠 프라포트에서 어뷰 해보시면 3D 칼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품의 색상대로 보일 겁니다 혹시나 이 테두리 있죠 점선 테두리는 사실은 뭐캐드로 내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혹시나 저게 뭐좀껄껄럽다 싶으면 다 선택하고 프라포트에서 여기 뷰 해보시면 디스플레이 뷰 프레임이라고 있죠 요걸 해제하시면 됩니다 네, 작업하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켜놓고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얘를 한꺼번에 다른 위치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살짝 겹쳐져 있는 것 뿐이지 뭐 이렇게 그룹파된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선택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렇죠? 자 어느정도 이제 뷰 겹치, 겹치기 작업도 이제 끝났죠 끝났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캐드로 내보내면 됩니다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면, 사실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캡쳐놨다 해더라도, 개별 선으로 내보내지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툴의 옵션에 보면, 제가, 음, 어디냐면, 이 호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빌리티라고 있는데, 그게 보시면, DXF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CAD 파일로 내보낼 때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한번 초기화 시켜보도록 하죠. 리셋 하겠습니다 현재 탭만 예스 yes 하죠 그럼 밑에 부분이 다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iso 드로잉, 어, 드래프팅 iso 규격을 따르고 있죠 요거를 dxf 파일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 치수를 치수 그대로 내보내고 싶으면 디멘션 하시면 되는거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는 CAD 버전입니다 어떤 CAD 버전으로 내보낼 것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본 값으로 해서 한번 일단 세이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뭐 테스트, 일단은 카티아 파일이죠. 캣 드로잉 파일은요. 일단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세이브 해제 하셔가지고 DWG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폴드에 찾아가보면 이렇게 캐 a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열어보죠. 이게 실제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뷰가 하나, 둘, 세 개, 네개 있으니까 어네 개의 어떤 블록으로 저장이 되는 건지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미리 캐드파일을 켜놨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뷰로 예, 저, 뷰별로 이렇게 뷰별로 블락화시켜서 내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옵션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될 겁니다 일단 결과를 확인해보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거고요 파일을 조금, 잠시만요. 자, 오픈하겠습니다. 자, 창을 조금 작게 해놓고 한번 보죠. 지금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버벅대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좀 줄여볼까요? 그런 다음에 자, 안보이죠? 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Z, 줌 하시고요. 그 다음에 O를 하셔가지고 A, 보면 이렇게 내보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어, 블락으로 내보내지는것처럼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선 하나하나로 이렇게 내보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색깔별로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로 나누고 다시 뭐 색깔별로 선택한 다음에 볼락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퀵셀렉션 하신 다음에 색깔별로 선택하고 그걸 이제 볼락화시키로 다시 볼락으로 볼락 블락 명령으로 볼락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너무 번거롭죠. 번거롭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방법 말고요. 어떻게 하냐면 툴의 옵션입니다. 보시면 메카니컬 디자인 그 다음에 드래프팅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디냐면 요 호환성입니다 컴피터빌리티 와서 DXF 있죠 차에 들어오면 여기 있습니다 엑스포트 모드라고 있죠 이걸 이제 진능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블락으로 내보내겠다 했을 때 넌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넌으로 하면 아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 레벨이나 풀 레벨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옵션은 그쵸 어 어떤 때 쓰는 거냐 면 사실은 이거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죠? 2d 컴포넌트 있죠 여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 어, 어차피 뭐 그렇죠 2d 컴포넌트도 하나의 뷰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 요걸 쓰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레벨이든풀레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오케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캐드 파일로 내보내기 해보죠 save as 어, DWG로 내보내겠습니다. 요거로 내보내죠. 저장, yes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 카트너 어, 회사 제품이 아니니까 그래도 열겠느냐 라이센스 문제죠. 신경쓰지 마시고요. 오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oom all 하겠습니다. 어, 마카진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 라리요 그렇죠? 아주 초간단 울트라 짱짱짱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블락화 시켜서 내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무브 해볼까요? 얘 찍고, 이렇게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블락 단위로, 뷰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이런 블락을 얘를 또 여러 번 써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서트 하시죠? 인서트 하고요. 그러면, 여기 내부적으로 블록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 근데 어떻습니까? 블록 1, 2, 3, 4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캐드에서 좀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a 네임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하고 블록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서 블락 찍고 어, 이름 한번 뭐, 그렇죠? 어, 여기 보시면 인서트에 보시면 인서트가 있고요. 만든 블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이름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요거는 뭐 사진 찍으신 다음에, 그쵸? 그거 보면서, 리네임에서, 그 리네임에서, 블락 이런, 뭐, 저는 그냥 A로 할까요? A, 리네임2. 요거는 뭐 B, 리네임2.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B, 리네임2. 오케이. 하면, 요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I, insert 하고, 뭐, B를 넣겠다. 그럼 B 찍고, 그렇죠? 음, 그렇죠? C를 넣어볼까요? OK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피해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요, v 와 그리고 요 옵션 있죠? 이 옵션을 하시면 원 레벨이나 풀 레벨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쓰시면 어, 그렇죠. 블록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캐드에서 조립하셔도 되지만 보통 카티아에서 이렇게 뷰들을 서로 캡쳐 놓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옵션을 사용해서 내보내기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캐드에서 이중 작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이 방법은 어셈블리 파일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그리고 씬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거는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